저는 주식을 왜 못하는 걸까요?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개설한 것은 10여 년 전쯤입니다. 나만의 매매 방법이 있어서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마주, 세력주, 급등주 위주로 추격 매수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매매를 한지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조건 검색이라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였으나 늘 제자리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을 사면 그 식은 떨어진다입니다. 태어나서 밤 2시, 3시까지 주식 공부에 몰두하였고 곧 큰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웠지만 결과는 언제나 손실했네요. 밤새 동영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차트에다 수식지표들을 넣어봤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 100만 원하는 주식 검색기가 있었고 유료방송이라면서 한 달에 70만원 이상 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고 믿음이 별로 안 가서 가입을 하지 않고 무료방송을 자주 봤습니다 왜냐면 주식하다 보면 심심해서요. 물론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는 추천주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도 이건 내 매매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매일 내가 만든 조건검색식을 수정하는 게 나의 유일한 주식 공부였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매매기법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었고요. 수많은 매매기법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개월 동안 주식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150만원으로 하루에 단타 6번 쳐서 20만원 벌었던 날 그날 종합지수는 하루 종일 빠졌는데 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천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남은 건 850만원. 이제는 지겹네요. 내일은 그동안 밤새우면서 만들었던 조건 검색기를 다 지워야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주식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 지겨운 주식판을 떠납니다. 남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 얽힌 우리 가정의 비극입니다. 아버지께서 IMF로 인해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현금 자산을 모아서 하시고 알티 거품으로 주식 계좌가 거덜나시자 아버지 다시 집을 담보로 주식을 하셨지요. 그래서 자가였던 우리 집이 전세가 되었고 벌이 없어지자 다시 월세로 사셨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믿고 또 믿어 주식만 내고 뭘 해서라도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네 식구 살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냐며 울며 애원하셨지요.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어렵게 직장 구해서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이번에는 틀림없다며 눈이 벌개져서 들어오셨지요. 그 주식이 무슨 주식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린 제가 어설프게 듣기론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던 주식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여지껏 고생하며 사셨고 또 한동안 주식 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주식 공부를 하시다가 뭔가 얻은 것이 있다 하여 어머니는 돈을 모아 아버지께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호강할 마음으로 주신 거 아니었지요. 아버지를 믿으니 주셨던 겁니다. 그냥 그 양반 그것 가지고 망해도 그것으로 좋다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깊은 생각이었지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꼭그 주식이 잘될 거라고 어린 나이에도 기대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 그 주식이 상한가를 세번인가 쳤나봅니다. 하루 치고 이틀 치고 아버지 여지껏 고생하던 것이 있어 상한가 두번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3일째 상한가 치던 날 주식 계좌를 보여주며 이 주식이 우리가 산 주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왜 3일 만에 우리가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웃고 말았지요. 어머니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했지요 아버지 그 주식을 내일이면 전부 매도한다고 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는다고 내일이면 매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로 주식 안할게 그래요 어머니 지그시 말하던 모습 기억납니다 그럼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틀 날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셨지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찾아보셨습니다. 회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3, 4일 만에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씨 댁인가요? 어디신데요? 증권사입니다. 누구씨 미술을 쳐서 변제하셔야 하는데요. 변제라니요? 나는 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찾느라 심신이 쇠약해진 엄마가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고 달려들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뇌막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샀다는 그 주식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원금만 까먹은 것이 아니고 미수를 썼던 겁니다. 얼마였는지 모릅니다만 아버지가 모은 돈에 엄마가 준 돈에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미수를 써서 대략 7천만원의 미수금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마도 오래동안 보았던 주식이 이번에는 크게 가리라 생각하고 둘째 날의 주식을 더 사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수로 아버지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가족, 그리고 빚에 대한 압박감,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모텔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7천만 원의 빚 때문에 어리석게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한낮 주식 거래로 우리 집 가산이 기울어져 가더니 급기야 아버지 본인이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그 양반 마음을 내가 보듬였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돈을 준내가바보였다 그렇게 곧던 어머니가 마음이 허물어져 절망에 빠지고 또 빠져 날로 날로 쇠해져갔습니다 급기야는 어느 날 마치 실성한 듯그 쥐기 웬수다. 그 쥐기 웬수야. 그 어느 놈들이 아버지를 홀린 거냐. 이놈들을 찢어 죽여야겠다. 하시며 증권사로 가서 내 남편 죽인 놈들 나와. 어서 나와. 그러더니 객장의 직원을 붙잡고 니가 죽였냐. 이와 내 한편 내놔. 나.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진 풍경이 벌어진 것이죠. 딱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냉대 어린 시선에 어린 나이에도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린 여동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그래도 동생하고 나는 아픈 상처를 잘 이기고 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돈에 쩌들어 사는 것도 사는 것이죠. 동생은 고생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마음의 상처도 커서 성격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머리가 똑똑한지 공부는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돼서 학교도 다니고 있었지요. 문제는 주가가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주식형 수익증권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그 즈음이었네요. 동생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를 알아야 나중에 잘살수 있다 하더니 우리도 은행에만 예금하지 말고 주식형 수익증권에 넣어보자 했지요. 나는 아버지의 일도 있고 해서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주식형 수익증권을 직접 투자하고 달라서 위험하지 않다고 했지요. 나도 좀 알아보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호스닥 펀드에 1억 원인가 1천만 원인가를 넣었다고 하니 뭐 손해는 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주식투자라 보기엔 적금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 1,300만 원이 9%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더군요. 6개월 만에 9%라. 저는 은행이자를 훨씬 사회하는 이유래 이리쩍 벌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래닛 80이 인가하는 주식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동생이 경제공부 좀 한다고 신문을 뒤척이다 플래닛 80이의 상승을 보았나 봅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주저리 주저리 상승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이다 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이지요. 8일째 상한가다 9일째 상한가다. 한달 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다는 뭐 이런 기사가 나왔나 봅니다.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빠, 우리 주식형 수익증권 해지하자. 왜? 몇 주만 넣으면 돈이 두 배로도 세 배로도 되는데 이거 너무 재미없다. 애야 분수에 맞게 살자. 뭔가 분수에 멍청한 거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해지하지 않았지요. 문제는 동생이 사채를 얻어 쓴 겁니다. 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식에 얽힌 한 집안의 비극이 이렇게 코미디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 보시는지요? 나는 합니다. 플래닛 82가 어떻게 악랄한 수법으로 하락을 해서 동생이 얻어다 쓴 돈이 엉망이 되었는지를요. 악랄한 사채업자에게 얻어 쓴 돈으로 악랄한 세력주의에 걸려서 작살이 난 동생의 인생사. 나는 지금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절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동생은 지금 어딘가 그 스스로도 답답하고 괴롭게 살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동생은 성격은 유별나 보여도 하지 말아야 것은 안 하는 성격이니까요. 주식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고요. 아 그건 뭐랄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면밀히 흐르는 일종의 주식에 얽힌 유전적 현상이랄까요. 아 답답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어머니의 무덤 앞에 맹세한 게 있어서요. 그게 뭐냐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복수하고 싶다고. 무엇예요. 주식에요 주식에 복수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주식에 복수하고 싶어요. 네. 내 부모 행복 아사간 그 주식 복수하고 싶어요. 그 주식을 조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 길은 주라고. 왜살 길은 안 좋냐고. 왜도망갈 길은 안 주고 아버지 돈다 해먹었냐고 능생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싫어 걔네들을 부숴버리고 싶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어떡해 어떤 중국 사람은 돈 100만원 가지고 460억을 벌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을 주식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두려워. 주식거래 하면서 불안에 떠는 아버지의 눈을 기억합니다. 남몰래 돈을 잃고 맘 졸이며 영원히 피폐해져 간 동생의 모습이 상상이 돼. 아버지, 나 이거 안할게 아니라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엄마, 나 말리지 마. 할 때, 해볼 때, 날 죽여줘. 죽을 각오로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채로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내게 힘을 줘. 이런 맘에서 시작하게 된 주식거래입니다. 매일 손실률 마이너스. 3%.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노가다를 뛰러 갑니다. 하루 벌이 5-6만원짜리. 그리고 한두어 달하면 다시 그 돈으로 주식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10번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뜻 무모할지 모르지만 이젠 쉽게 깡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달은 130만원에서 시작한 것이 142만원이 됐어요. 12만원을 벌은 겁니다. 한달 내내 키보드를 두드리고 라면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고 상한가를 쳐도 불안에 떨고 하한가를 쳐도 불안에 떨고 덜덜 떨면서 지내기도 했지요. 그래도 요즘은 낫습니다. 장이 끝나면 냉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매매, 파장. 그것이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줄여가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세요? 언젠가는 100만원으로 하루 5만원씩 꾸준히 버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300만원 하루 15만원씩 꾸준히 버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중투와 장투를 병행하고 스윙도 초단타도 적절히 구사하며 고수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슈퍼 개미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력주들의 흐름을 끊는 노련한 기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차트에서 그런 주식들을 골라 바보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어이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원수들을 그들이 하는 그 무지막지한 매매 패턴은 차트상의 흔적을 남겼더군요. 특히 플래닛 82의 물량 털때의 3분봉, 지금은 어설프게 남아나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유까지 부리면서 절묘하게 물량을 털어간 그 안에 수많은 개미의 목숨들, 내 동생의 인생까지 묻혀있었다는 건 앗, 아, 어떨 땐 차트라는 것,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주식으로 인해 헤어진 연인, 대진 가정, 대진 인간관계의 숱한 아니 생명까지 아자간 무덤까지 보이니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걸다 일일이 추적하며 보도한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경직될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겠지요. 여하튼 언젠가 그 세력들을 잡아내서 그들의 물량을 묶어버리고 평균 단가를 알아내 자금에 피만 나며 그들 스스로가 무리를 하다가 꼬리가 드러나 결국 그 작전이란 걸 실패하게 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는 꼭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들의 이마를 찍어버리고 싶어요. 눈을 파고 간을 씹어 먹고 싶습니다. 아, 그러나 사실 어디 그럴 수 있을까요? 단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살벌한 칼질을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공이 쌓여지면 내 분명 내 부모를 내 가정을 내 동생을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찾아서 복수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지 그걸 세력의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온 수탄 무협 영화에서 복수는 복수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음에도 복수의 장면의 통쾌함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저는. 단순하고 싶습니다. 나, 우리 가정의 한을 풀기 위해 복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풀기 위해 복수합니다. 아무리 주식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해도 나는 악랄한 세력들의 저주받을 매매 패턴에 거기에 홀려 팔지도 못하고 멍하니 당한 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당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